벌써 혼자가 된지 3, 4일? 지금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 뭐 지난번에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이제 그런 것도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직원들한테 신경 썼던 부분들이 많아서 제 주변에 어, 그 인맥 관리를 좀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동생을 투구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잠시 뒤에 도착하면 여러분들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리나 안녕 야, 오랜만이다. <웃음> 잘 지냈어? <웃음> 롱타임 러시. एम케이? <웃음> 아, <롱타임 러시>. <웃음> yeah, so. <웃음> <웃음> 요이 친구가 리나라는 친구예요. 옛날에 친하게 지냈었는데 요즘 제가 유튜브를 하느라고 잘못 봤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리나를 데리고 밥을 먹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밥, 밥 먹으러 가자. 띠안껌띠안껌 <웃음> <띄앙껌. 띄앙껌>. 어, <웃음> 응. 네. 가자. 응. 안녕하세요. 엠 <웃음> 아, M1 안지. Uh, Anything. Anything.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t w h a t t Right? 아, 동, yes. 요네네짐짐 oh. 짐. 아, 좋아 mtc.com okay. 네 비슷하게 생긴것 같은데? Yeah,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사실은 어, 우리 리나는요 어, 베트남 가수입니다 <웃음> 뭐 유명, 조금 유명하진 않지만 베트남 가수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방송 촬영을 많이 했던 가수 출신입니다 <웃음> 이쪽으로 와 허딕기, 허딕기. 리나, 엠, 엠라, 가시마. 예? 인용. 네? 뇽, 어, 뭐지? 뭐라 그래야 돼? 과이 비디오, 컴드. 어. 감사워. 어. 감사워. 어, 괜찮아. <웃음> 아, 근데 그녀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직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또 나중에 출연할 수 있으니까, 어, 한번 기회가 되면 그녀의 노래 실력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냥 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Em m u a n ăn gì? An g n g đ ư ợ n hỏi em chút x e t an làm việc không? An làm youtuber. ờ biết. biết không? biết. ơ? em b i ế i ế t biết. em b i m c y o u t u b e của an mà. ờ i ồ. bây g e x u i t n y o u t u b e của an nè. bây giờ? ờ. <목소리> 제가 지금 제가 em sẽ xuất hiện trong YouTube của anh. i what is that? n g k h ô o n m i 나가도요 아줌마. 아줌마. 게 나이를 제 얘기를 안 해줬네. 엠바운드 <목소리> <목소리> <이> 33 <웃음> 33, <웃음> 33? <웃음> 33살입니다 저랑 7살 차이예요 제 동생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웃음> 어디 어디 <웃음> 어봐아니예쁘안엠안엠어봐안 <내> <웃음> <웃음> 안? 근데 궁금한게 있어 사람들이 알아봐 À, tất cả mọi người biết em không sao tại sao em là h à c h i m a em uh, em em làm cái gì không nổi tiếng à, không nổi tiếng hả wow em biết đ ứ ợ c ba quanh em muốn... muốn ăn gì ăn cung tất cả tất cả hả Ờ gì cũng được hả 아, 시푸? 어, 이산괜찮아 괜찮아. 어. 어디에 이산이요마 아, 해물. 해물, 어, 그치. 해물. 그렇 야, 리을 발음하기 힘든데. 잘하네. 한국, 한국 공부하고 <웃음> <웃음> 그때 너무 안 알아보는 거 아니야? 가수면 은 알아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처음 만날 때도 리나는 좀 끼가 많았어요 연예인들은 관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물론 저도 그렇고 근데 전못 알아보면은 서글플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찍고 너는 뭘? 감사합니다 <웃음> 오빠 <웃음> 뭘 감사합니다? 야 Chào em, chào Anh nhớ Em q u ê không? À. Quay t h ô n g Em t k i này Chúng ta ở đây c h ú s i ê u xem ở đây quay lại Ok ok, q u a i Em biết ở đây không? À. À. Em một đến m u ố nông Đến lần. Một... đầu, f s i r s t time 베트남 사람들이 더 몰라요. 더 여행을 못 다녀요. 이제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이금방의 모든 걸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M M M 베트남을 몰라. 월 한국 사람. 끔파 아니에요. M 라 인도네시아. Selamat a g i 우와. Selamat malam. 우와. 뭔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도네시아에도 활동을 했던 가수라서. <몇> 어 우리 돌자 여기 다 끝났다. <몇> 뭐? 고가이 어둠? 네? 대가여어 네? 씨? 콩꼬아 콩꼬? 콩꼬? 마 많아? 근데 내꺼 아니야? 콩파이꺼 <웃음> 안? 아, 근데 진짜 이많가이 많아. 뱃가이 어? 가이아이아이많이이 예우. <웃음> 될까 어. 오케이. 그칭찬해 줬으니까. 어. 오케이. 안왕 자왕. 리거두 개, 두 개. 한, 한, 어, 한 오. 오도, 오도 랍스타 랍스타 나와? 노노노. 아, 이거 보. 요, 여 귀여워, 나 저런 여자친구. 어, 친구. Yeah, 아니, 여자친구. 네 정예. 오백이 70, 5 바이바이. 안 긁. 안 긁. 안 긁. 긁. 안 긁. 안 긁. 안 긁. 안안안안 응. <목소리> <공항.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은 지금 베트남 가수가 평범하게 일상적인 일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 진짜 솔직히 뻔했어아 어? 맛있어? 왜? 만지면 사야 돼. 하지 마. 안 돼? 안 돼. 정말, 이야예나 그거 맛있어? 아, 간청. 그거 간청. 맛있어. 맛있어? <웃음> 여기는 제가 진짜 많이 오는 음. 단골가게고요 어, 근데 이제 시푸드가 없네요, 여기. 아, 널, 낚시하고, 시푸시푸하고 시푸드와, 시푸드와, 시푸드와, 시푸드와, 시푸드와, 시푸드와, 시푸드와, 시푸드와, 시푸드와, 시푸드와, 시푸 i 아 근데 이렇게 보면 잘모르겠어 uh, 스트로베리. 아, okay. 스트로베리. 아, 우리 누나는 더이 뻐진것같아쑥이 많아요. 랩까니는 음. 음. 여보여 여보 여보. 안 비에 어딘게? 안 어디? 4번 반 나온. 3랄. 아, 번 남남. 아, 남랄로 한뱅 đ 택원 đ đ u ạ t thúc 아, 어, 도전은 아름답다. 이제는 여기가 한국 사람들한테 좀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아니, 한국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어, 까먹었냐? 오케이. 짜잔, 음. 짠. 어, 문어 맛있네? 꽤는 응. 응. 음. 뭐? 거의. 안 거의. 제가 좋아하는, 요 떡갈비 같은거 같은 뭐, 발, 요. 요 하나, 둘, 셋. 동아. 음. 어, 있맛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이고이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이기고 이호띡기 라는 지역 은 어, 요？꽃 시장 이랑 그리고 먹거리 시장 이랑 같이 있 는데 이곳 은 거의 20 대가 10대 에서 20 대가 많이 들라날라합니다 손님이. 짜잔, 었먹와다 와, 라로이 너무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라 올라 올 이 i t h o n c i o c á c 얘, 근데 뭐먹한 응. 학교? 한국? 예아 뭐. 닭발은 한국이 원조죠. 닭발은 진짜 한국 못따라고 아, 또 이런 데 오니까 정신 못 차리네 또. 리나. 네? 너, 너 컴? 응? 바이저 너컴 너? 어. No, 아니요 no. 야왜 이렇게 잘 먹어? Emm, 안녕. Emm, 안녕. 이거 말고 다른 거먹을까 h 어, 하이산. 아, 아닌가? 하이산. 아, 비 하이산. e m e m 저기. Emm, Emm. Emm, e m m Minam, minam Minam, minam mm. b ỏ Đúng rồi, bò Bịp Ừ mm. Bịp Ok Ừ, mm, ok, ok Đó, lắm. Anh ừ, chọn đúng. đi, anh chọn đi Không, em đại ca cả... Anh không ăn hả? Ừ, oh, ừ, đại ca, cả... ăn đại ca cả... dưỡng mà Tôm Đem chung ư n nữ Đem chung ư ớ n nữ Ok Nhìn không? Ừ 야구애집으이1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 요거를 먹을 건데요? 음. 소고기가 안에 들어가 있게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웃음>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참게 소통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 어렵다고 여러분들한테 징징대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일이니까요. 아, 내 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객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쉽게 먹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요 왜냐면 제가 경험한 부분이라서 안녕하세요 음. 아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제 기본적인 인사거든요 각까 그러니까 위에 안녕하세요 양상합니다 고맙습니다고마요와 참. 다 chụp siêu mà bao l â ộ t năm ở hà nội và sáu tháng ở thành phố hồ chí minh mà sao biết i g i giỏi vậy học tiếng việt á chưa học tiếng, tiếng, tiếng việt à anh biết chưa chưa chưa học tiếng việt ngồi nhá ngồi chuyên tiếng việt <웃음> <롬의> <웃음> 네, 로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싱커야, 좋아요. 많이 좋아요. 오, 그러니까요, 저도 분발해야 됩니다. 1년, 지금 한 1년 아, 연장으로 생각하면은요,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저도 발전을 해서 진짜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진짜 베란 말 잘한다 이 정도로. 그럼 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 안 오빠, 언니, 요건가요? b n em rồi. h ô phải... có... à? k h ô m i ế n g mà, em xem mà. a n là i ế n m YouTube YouTube cô gái tất cả không phải c ủ a a n äh. Anh là m ộ miếng mà. b á lo tất cả biết rồi, very busy, à, bệnh. Uhm, à. very busy, xíu r i nhá em cũng bận g <cười> okay, cái chúng ta, chúng ta bận rồi nhưng mà, trên đây, a n dẫn em đi ăn, you bring uhm. me, go to eat, cảm ơn anh, thú vị không? thú vị, thú vị hả? em không biết ở đây, em không biết ở đây, cảm ơn anh đưa em tới đây, o k cảm ơn sao? 안 만철이 님께서 여기를 지나다니시다가 저를 봤대요 저희를 댓글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애기를 안고 있어가지고 아는 척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인사 한번 꼭 해주세요 엠엠 이왕 할거 잘해라 세븐 응 e 니요 저런 거 그거 따서 그거 따서 나를 줘요 <웃음> f wow. hey. oh. oh. hey. hey. hey. hey. uh, i h 오어 안주 어아 a n h s i right? uh, n no. g 바깥 바깥토리 땀롤땀롤 뒤둥 자 이제 갑시다 자, 아무튼 이렇게 즐거운 데이트를 마쳤고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 가끔 오빠 유튜브 나와줘 oh. 어 오케이? Okay. 예 yes.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